네. 5세에서 10세, 리모델링 할때 주요하게 추가했으면 좋을 만한 이 나이대에 좀 준비하면 좋은, 가장 문의 많이 오시는 이때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게치아보험 4세에서 6세 사이, 유치 관리가 제일 힘든 시기 치과 치료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안 갖고 계셨던 거죠 영유아 구강 검진을 갔더니 크라운 한번 하고 레진 한번 했더니 몇 십만 원, 막 백만 원이 깨지니까 음. 그때 가서 부랴부랴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는데 사실 지금 치아 우식증이한번 있는 아이들은 계속 발현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연구치가 나왔을 때도 우식증이 있었던 아이들은 다 옮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치아 보험이 되게 중요한데 회사가 다 똑같은 기준인 게 가입하고 90일 동안은 보장하지 않는 면책 기간이고 91일부터 1년 이내는 가입금액의 50%만 보장을 받잖아요. 가입 기간. 음, 기간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1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하시는데 지금 이제 H랑 같은 경우는 어린 성인치아보험이 음. 독보적으로 월 만원제, 20년이나 음. 20세 만기, 뭐 30세 만기를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음. 계속해서 갱신되는 게 아니라. 보장은 물론 성인치아보험보다는 조금 작지만 어린이 치아로서 크라운하고 음. 레진, 뭐글래스아이너머 이런 치료를 하시기에는 충분한 만원. 보장이고 가입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입하고 바로 다음날 가세요. 그러면 태아보험 설계해 주실 때 치아보험을 같이 넣어주세요. 저는 안 넣어드려요. 어. 왜냐면 치아보험이 예약인 회사가 있고 네. 네. 가입부터 보험료를 내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이들 4세, 5세까지 그 치아 보장을 받기 위해서 거의 받을 일이 없죠 네. 음. 그 돈을 낸다? 그건 저는 완전 낭비인데 그게 또 보험료가 작지가 저도 여기에 좀 공감을 음. 해요 이때부터가 치아에 되게 핵심적인 그렇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H사도 그걸 너무 잘 아는 게 음. 원래 그 가입 가능했던 연령이 있었는데 음. 그걸 확 줄여서 6세를 막아버렸거 음... 그러니까 보험나이 6세가 넘어가면 가입이 안 돼. 그럼 이제 성인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이제 보존치료만 가입을 하신다든지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적지 않고 면책과 감액기간이 있다 보니까 음... 보험료는 H사보다 더 많이 내는데 보장을 음... 더못 받는. 만원씩이니까 음... 12만원이잖아요. 음... 5세때 딱 가입해놓으면 6세 이후에는 성인 쪽에 치아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정도는 어떤 기회비용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음... 또 하나 포인트 보이... 드리면 제가 치아보험 전문가인으로 말씀을 음, 했지만 음. 성인치아보험은 사실 핵심 담보가 어디있냐면 보철에 있거든 뿌리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브릿지라던가 임플란트라던가 이런 고비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게 맞고 음. 이 어린이 치아보험은 보존에 좀 포커스를 네. 두고 가입을 하시는게 음. 맞지 않나 무조건 맞죠 지금 어린이 나이에 브릿지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항해가 아닌 이상은 음. 그 물고, 브릿지나 임플란트를 지급하는 기준 자체가 영구치를 발거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준에서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리모델링 하면서도 보면은 어린이 태아보험인데 발치비용, 보철비용 이렇게 해서 이제 담보를 막 넣어서 보험료가 십 몇만 원 되는. 그런 구조가 정말 있더라고요. 정말 적정 나이는 제가 봤을 때 4세에서 6세 사이에 영유 건강검진 가기 전에 부모가 일단 한번 초기 진단을 해보고 우리 아이는 단 것도 잘 먹는다든지 많이 붙어 있는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첫째가 충치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타진해 보면서 치아범을 좀 상담받아보시면 좋으아요